안녕하세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친분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합니다. 누설을 해야 될 얘기들도 있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도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현재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부동산이고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사이트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양한 보는 사이트 다른 유튜브 분들이 보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보는 사이트도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제 얘기가 100% 다 맞는 것도 아닌데요. 사실 여기 보다시피 모든 사이트들이 운영을 하는데 고급 정보를 올려주면서 고급 정보에 대한 어떤 투자를 했으면 투자가치가 나와야 될 것인데 그 결국은 광고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쪽에 투자를 받아서 사이트 운영을 하거나 광고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이트들이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사이트나 제가 보는 사이트도 100%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이유는 왜 얘기하는가 하면 사실 뭐제 주변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났는데 불구하고 사이트에서는 확인을 해보면 미분양이 별로 난것 같지 않고 뉴스도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쪽에서는 미분양이 많이 났다. 어쪽에서는 미분양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우리가 TV 뉴스라든지 인터넷 뉴스도 마찬가지. 다양한 정보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본인들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보는 사이트와 지금 뭐 구청에서 시청에서 나오는 사이트 아니면 자료들, 이런 미분양 자료들을 보면 지금 다 틀립니다. 사실 이런 미분양 자료들, 뭐 대구시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보면 지금 사이트와는 많이 틀리고요. 구청과 시청 마찬가지 도청 아니면 사이트 아니면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료들 걸 가지고 신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걸 토대로만 하는거고 저도 실제 이런 사이트를 보고 구청시청 자료들을 다 보지만 이외에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 뭐 지금 현재 미분양 나오는 것 중에서도 시청 사이트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전혀 올라오지 않는 지금 미분양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관계자한테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봤는데 마찬가지 사이트 상에도 없고 시청자료에도 없습니다 물론 국토부나 시청에 굳이 일부러 이거를 다 올려야 될 의무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핑계로 미분양이 났다안다를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정보가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사이트를 봤다, 뉴스를 봤다, 뭐 시청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다. 거기에는 없다. 근데 실제 밖에서 보면 아니면 지인의 얘기를 통해서 들으면 아니면 관계자에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실제 미분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이 뭐천 세대 났다, 1500세대 났다. 뭐 사이트 보고 그냥 읽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얘기 주는 여기는 뭐 뉴스 프로그램은 아니지만은 사실 저는 뭐 그렇게라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많이 찾아보고 관계자들하고 우연찮게 얘기를 하다가 들은 내용들도 뭐 올려드리는데요. 그래서 특정 아파트 이름은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은 여기 보이지 않는 사이트나 시청 현피에 나오지 않는 특정 아파트들이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어디는 거래가 잘 되고 뭐 어디는 그만큼 미분양이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고 뭐 많은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하나의 국한대서 판단을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일부 반영하는 걸 보면 주말에 사실 현수막이 많이 걸려져 있죠 주말 부분에 많이 현수막을 보면 미분양 회사 보유 분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 전화 오는 분들은 예전보다는 이제 수준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무조건 뭐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전화보다는 이런 뭐구에뭐 뭐 요런 상황에 지금 뭐 미분양 이라더라 아니면 뭐그 내용을 좀 알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뭐 사실 얘기하기 편하고 여러분들도 퀄리티 있는 답변을 듣고 뭐 서로 좋은게 알겠나 그런 그래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보이는 사이트 그리고 시청에서 배포되는 자료들 대부분 100%는 아니다. 관계자한테 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미분양이 많이 나와있는 상대인데 오픈을 하는 것도 100% 오픈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뭐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도 100%가 다 아니죠. 우리가 뭐 여당의 뉴스, 뭐 야당의 뉴스 뭐 이런 것처럼 아파트도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자가 되게 되면 대표를 뭐 하는 사례도 있고, 안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듣고, 옥석은 여러분들이 가리셔야 되고, 판단도 여러 보이 해셔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뭐, 힐스테이트 동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얘기도 나오죠. 힐스테이트 동의 본격 분양 돌입. 사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현재 미분양이 낳는 상태입니다. 미분양이 낳고 일반 분양으로 해서, 청약으로 받는 접수가 니고 일반으로 해서 접수를 받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도금 50% 대출 가능해, 뭐 해주겠다, 50% 후불제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게 사실 또 관계자가 있습니다. 관계자가 있고 이런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뭐 유튜브 얘기 좀 해줄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저한테 또 전화해서 묻는 분도 계시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봐서 뒤로 뭐 돈을 빼주는 게좀 있느냐 그런 거는 또 전혀 없답니다 그런 거 아니면은 뭐 내가 방송을 해줄 그런 건 아니다. 뭐 사실 뭐내 방송 전체가 대부분 아파트 미분양 기다려라 향후 떨어지면 그때 사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 상황에서 뭐 뒤로 뭐 돈을 빼주는 것도 없는데 이걸 굳이 뭐 이런 게 정보가 있다고 올리는 거는 뭐 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사실 인터넷상에서도 광고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뉴스로 뭐 올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되겠냐고 그내 어떤 취지하고도 맞지 가 않는다라고 뭐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뭐 물론 좋은 정보로 항상 제가 뭐 올려드리려고 하지만 저 또한 부족함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친구 부분에 어떤 재개발 보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뭐 그쪽에 연락을 해보니까 뭐참뭐 뭐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요는 뭔가 하면 또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뭐 보상을 얼마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한테 다시 또 돌아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것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뭐 변호사 사무장이 뭐 그까지는 다뭐 챙겨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재개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또뭐 얘기를 드릴 것들이 많은데요 재개발도 마찬가지 등께서 나오는 금액들이 다 보상금은 아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나오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100% 다 보상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보상금을 제대로 많이 받으셔야 되는 이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향후 자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